머나먼 우주 저편 미지의 행성 여기 원초적인 야만성과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우주 최강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무려 에일리언과 함께 영화 속 외계 종족의 양대 산맥으로 자리잡고 있는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한 프레데터인데요. 오늘은 잡정하고 만들어본 프레데터 먹방! 프레데터 해체 쇼! 요리조리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프레데터 특별편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구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프레데터 말 그대로 포식자라는 뜻이죠. 에일리언만큼이나 다이렉트 하면서도 직관적인 네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극중에서는 프레데터 2편 주인공 해리건과 FBI 반장과의 대화 장면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언급되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프레데터라는 단어 역시 그저 일반 명사에 불과할 뿐 코믹스를 비롯한 2차 창작물에서는 야우차 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등 현재까지도 이들을 일컫는 정식 명칭은 아직까지도 딱히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긴 뭐 30년 넘게 프레데터로 불려왔는데 이제와서 명칭이 따로 정해진다 한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역시 많이 어색하겠죠? 평균 2m가 넘는 거대한 떡대, 묘하게 망사가 잘 어울리는 근육질 섹시 바디와 자유롭게 원시림을 헤집고 다니는 날렵한 몸놀림 등 프레데터의 기본 스펙을 살펴보면 뭐 이런 게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막강한 사기쾌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맷집 오지구요 힘도 어마무시하게 막강합니다 민첩성도 당연히 만렙 찍어주셨죠 거기다 기본적으로 열감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타겟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헬멧의 기능을 이용해 언제든 다른 모드로도 전환이 가능 열감지를 피해 개수작을 부리는 적의 위치도 매우 쉽게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을 굴절시켜 몸을 투명화 시키는 스텔스 기능은 프레데터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서 영화 속에서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몸을 숨긴 채 은밀한 사냥을 즐기는 프레데터에게 그야말로 가장 안성맞춤인 은신 스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스킬에는 한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물에 닿는 순간 온몸이 찌릿찌릿! 요새 웬만한 건다 된다는 그 흔한 방수 기능이 전혀 안된다는 사실! 물론 극깟 스텔스 따위 온몸이 무기인 프레데터에게는 어차피 없어도 그만이긴 하지만 생활방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죠. 하루빨리 보완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레데터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스킬 사실 스킬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바로 영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역대급 생얼를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임스 카메론의 조언을 받아 만들어낸 화려한 쌍판 디테일로 수많은 영화팬들에게 다시 없을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프레데터 앞에서는 못생김을 의미하는 단어 일명 ugly mother f-word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금기어이기도 한데요. 원래 못생긴 놈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더 빡치는 법이죠. 뭐 그런겁니다. 첫번째는 프레데터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자 필수 무기라고 할수 있는 리스트 블레이드입니다. 손목에 장착된 두 개의 칼날로 무엇이든 썰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요. 날의 형태가 불규칙한 톱날처럼 디자인되어 적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데 최적화된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영화 프레데터스에서는 한 개의 날로만 이루어진 변형된 리스트 블레이드가 등장 일본도를든 야쿠자와 쇼다운을 펼치는 괴랄한 장면을 연출해 주었으며 종류에 따라서는 발사도 가능한 전천후 무기로서 가장 많은 활약을 보여주었었죠. 일명 숄더 캐논이라고 불리우는 프레베터의 대표적인 원거리 저격 무기입니다. 어깨에 달려있는 자그마한 발사장치를 이용 세개의 레이저 포인터를 적에게 로그인 시킨 뒤 가공할 위력의 플라즈마탄을 사정없이 쏴 갈기는 방식인데요. 한 방만 맞아도 사지 박살은 기본! 거대한 폭발과 함께 세상과 빠잉 짤지엔을 구하게 되는 매우 위력적인 무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리스트 블레이드와 함께 프레데터의 아이덴티티를 완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라고 볼수 있겠죠 다음은 프레데터 2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던 강력한 살상무기 콤비 스피어입니다 평상시엔 휴대하기 좋게 접혀있다가도 전투시에는 양쪽으로 창날이 확장되며 길어진 리치를 이용 더욱 현란한 전투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유사시에는 투척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원거리에서도 쏠쏠한 전투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에서 가장 멋진 장면을 연출해준 무기이기도 했었죠. 이름 그대로 그물을 발사하는 포행용 무기입니다. 사실 말이 좋아 포행용이지 맞는 순간 날카로운 그물을 이용 미친 듯이 조여들며 적의 살을 파고드는 반살상용 무기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내구력은 칼로도 자를 수 없을 만큼 매우 단단한 편이긴 하지만 에일리언의 산성 피해는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그물 모양의 간지 넘치는 흉터가 돋보이는 레테드라는 이름의 레인드 에일리언이 탄생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몸속으로 파고드는 강력한 그물이라는 점에서만큼은 매우 무시무시한 무기였다고 할수 있겠네요. 다음은 사방이 예리한 칼날로 이루어진 원반형 무기 스마트 디스크입니다. 투척 후 회수 기능은 기본. 가운데 나 있는 홈에 손가락을 끼워서 근접용 무기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이편의 헤리건은 이를 이용해 4건의 그물을 자르고 탈출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에일리언대 프레데터 시리즈에서는 칼날이 장착된 슈리캔 버전이 등장. 수많은 에일리언들을 썰어 제끼며 그야말로 양민 학살의 진수를 보여주었었죠.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보면 그에 따른 크고 작은 부상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법 그에 따라 프레데터 전사들은 각자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작은 메디컬 팩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듯 보이나 절단된 부위를 순식간에 치료해주는 등 매우 오버 테크놀로지한 효과를 보여주는데요. 다만 한가지 단점이 있다면 바로 마취 기술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친구들의 기술력을 잘 살펴보면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주선의 방어막도 만드는 애들이 그 쉬운 방수도 못하고 상처 치료도 5초만에 뚝딱 해내는 애들이 마취는 못합니다. 뭔가 미묘하죠? 프레데터의 다양한 장비들을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다기능 단말기입니다. 사실 요즘에 와서 보면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인공지능 명령 체계까지 등장해 버려서 일일이 버튼을 눌러서 조작하는 모습이 꽤나 구닥다리처럼 느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프레데터가 처음 등장했던 게 1987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딱히 이상할 건 없다고 봐야겠죠. 게다가 이후로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편 이 컨트롤 패널에는 무려 폭탄 기능까지 장착되어 있는데요. 폭발 반경이 무려 1km를 넘는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모습은 프레데터 1편의 마지막 장면에서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죠 그 밖에도 영화 속에서는 날렵한 작사를 발사하는 스피어 건이라던가 손목에서 발사되는 에너지 플리캡 상대방을 단방에 두동강 내버리는 강력한 채찍 등 수많은 종류의 무기들이 등장하며 프레데터의 팬들을 열광시켜 주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스타일의 새로운 무기가 등장하게 될아 이건 그냥 무시하도록 하구요 아무튼 양껏 기대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핏 봐서는 다 그놈이 그놈에다가 그냥 비슷비슷한 레게머리 외계인 집단처럼 보이는 프레데터에게도 매우 다양한 종류와 계급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클래스에는 워리어와 헌터가 있는데요. 프레데터 워리어의 경우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가장 대중적인 클래스로서 무엇보다도 명예와 긍지를 중시하는 만큼 상황에 따라 계급장 떼고 맞다이를 강행하는 멋진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임신한 여자 경찰을 죽이지 않고 놔주거나 어린아이에게는 손을 대지 않는 등의 엘레강스한 모습을 보여주며 나름 기쁨있는 클래스임을 증명해 주었었죠. 또한 프레데터 헌터는 말 그대로 사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클래스인데요 정글 속에 몰래 숨어서 사냥감을 포착한 뒤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적이 방심한 틈을 타 날렵한 사냥 스킬을 장렬 일말의 자비도 없이 사냥감들을 모조리 끔살시켜버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천상사냥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냥이 끝난 후에는 사냥감들의 껍질을 벗겨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거나 그들의 두개골을 꺼내서 전리품으로 수집하는 등 매우 파격적인 세레모니로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었죠. 사실 워리어와 헌터의 경우 일반적인 성향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그냥 양쪽 모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레데터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엔 좀더 딥하게 랭크별 분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데터 사회의 가장 하금 랭크인 영블러드는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하게 된 일종의 훈련병 계급으로서 플라스마 캐스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1편에서 최초로 등장, 3인 1조로 움직이며 에일리언들과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들이 에일리언을 사냥하는 이유는 일종의 성인식 같은 통과 의뢰로서 에일리언 사냥에 성공한 자들만이 정식 전사로 인정받는 독특한 문화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전투력 자체는 일반적인 프레데터에 비해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극중 초퍼는 인간에게 한눈을 팔던 중 네페드 에일리언에게한 방에 제압당했으며 켈팅 역시 그물을 뚫고 나온 네테드에게 머리가 뚫리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 역이었던 스카 프레데터 역시 곧이어 등장한 퀸 에일리언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전투는 역시 경험빨이라는 무시무할 교훈을 안겨주기도 했었죠. 블러디드는 프레데터 사회의 45%를 차지하는 가장 흔해 빠진 랭크로서 영블러드가 에일리언 사냥에 성공한 뒤 얻게 되는 일반 병사 계급인데요 영화에서는 1편에 등장했던 정글 헌터 그리고 2편에 등장했던 시티 헌터가 바로 이 계급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프레데터의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투력의 경우 각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긴 했지만 그래도 1개 소대 정도는 가볍게 해치울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사냥한 생명체로부터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여 프레데터의 고유 스킬 중 하나인 척추 뽑기를 시전하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활약을 보여준 클래스였죠. 블러디드 랭크의 프레데터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 최종적으로 퀸 에일리언 사냥에 성공할 경우 드디어 엘리트 랭크를 얻게 됩니다. 또한 거기서 좀더 많은 공로를 인정받게 되면 무려 베테랑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영화에서는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2편에 등장했던 울프 프레데터가 바로 이 엘리트 혹은 베테랑 계급으로서 하이브리드 계열인 프레데일리언과 대등한 결투를 펼치는 멋진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프레데터계의 백전노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트인 에일리언을 3마리 이상 처바른뒤 300마리 이상의 제노모프 둥지를 완전히 박살낼 경우 프레데터는 클랜의 리더격인 엘더 랭크를 얻게 됩니다. 영화에 등장했던 프레데터 중에서는 가장 높은 랭크에 속하며 거대한 마더쉽을 보유한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리즈 중큰 활약을 보여준 인간에게는 그 공로를 인정, 자신의 전리품을 내어주기도 하는 등 우주같이 넓은 마음씨를 보여주 기도 했었죠 다음은 전투와 사륙의 맛을 들여 프레데터 사회의 룰을 어기게 된 범죄자 집단 일명 배 a d b l o o 입니다말 그대로 나쁜 놈들에게만 주어지는 불명예스러운 랭크인 만큼 그 비율은 프레데터 전체의 2% 정도라고 하는데요. 명예보다는 사륙 자체에 더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도 좀더 치밀하고 악랄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에드리언 브로디가 주연을 맡았던 프레데터스의 첫 등장 매우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바 있는데요. 프레데터 하운드라는 사냥개를 이용 적들을 교란시키는 전법을 사용하는 트래커와 독수리 모양의 드론을 다루는 팔코너. 그리고 이들의 리더이자 가장 슈퍼한 쌩얼을 자랑하는 버서커가 등장 일명 슈퍼 프레데터 클랜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악행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쨌든 범죄자 집단인 만큼 그 포스 역시 남다른 친구들이었죠. 마지막은 프레데터 시리즈의 가장 최신작인 더 프레데터에 등장했던 어세신 프레데터입니다. 이 친구는 여러 종의 유전자가 결합하여 탄생하게 된 하이브리드 타입인데요. 각 행성에 살고 있는 가장 우수한 개체로부터 DNA를 수집, 이를 자신들의 몸에 주입함으로써 진화를 이루어낸 친구들입니다. 일반적인 프레데터보다 훨씬 더 크고 육중한 몸집을 가지고 있으며 전투 시에는 피부 위에 외골격을 형성, 한층 더 강력해진 힘으로 배신자 프레데터를 압살해버리는 어마 끔찍한 장면을 연출해주기도 했었죠. 심지어 애초부터 마스크 따위는 아예 쓰지도 않고 등장하기 때문에 그 비주얼에서 오는 위약감이 매우 인상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밖에도 2차 창작물까지 파고들게 되면 어주디케이터와 에인션트, 그랜드 엘더 등 더욱 다양하면서도 셀수 없이 많은 랭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영화에는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니 여기서는 패스! 오늘은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언제나처럼 로또 당첨을 간절히 기원해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